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날짜 형태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날짜로 만들어주는 게 데이트 함수였죠. 는 데이트,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연도는 18인데 2018이죠. 뒤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가 3과 4로 시작하면 200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쌍 따옴표, 20, 쌍 따옴표, 핸드 연산자.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면, 2018년이 되죠. l e f 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해주시고, 콤마, 2를 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콤마, 월은 주민등록번호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있죠. 미드 함수를 써서 가져오겠습니다 가로를 열고 준민등록번호를 클릭해 주시고 콤마 세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콤마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콤마 이제 1은 다섯번째 여섯번째 두 글자죠 그래서 미드 가로 열고 c3셀에 콤마 다섯 번째 글자에서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으면, 미드에 가로를 닫은 거죠. 데이트에 가로는 닫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가로를 닫아서, 데이트에 가로까지 닫아주겠습니다. 이제 색깔을 보시면, 항상 처음 열린 가로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가로가 검정색으로 끝나면, 정확하게 가로를 닫은 겁니다.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겠습니다 디썸 함수를 이용해서 세탁기의 매출액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는 네, Dsum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적, 범위 씌워 주시고 콤마 필드는 합계를 구할 필드명을 말하는데 하나, 둘, 셋, 네번째라고 해서 4를 적어도 되지만 그냥 매출액을 클릭하는 게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은 품목이 세탁기인 거죠. 이제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세탁기에 매출액 합계가 구해졌는데 이렇게 끝내시면 0점 처리 당하죠. 앞에 라운드 n d 을 써주시고 맨뒤에 콤마를 찍습니다 천의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100원까지 총 3개의 숫자를 0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때는 마이너스 3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1의 자리부터 10의 자리, 100의 자리, 총 3개가 0이 됩니다 학과가 영문인 학생들의 총점 평균과 학과가 국문인 학생들의 총점 평균 차이를 절대값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은 dAverage로 구할 수 있죠 근데 학과가 불문이면 바로 쓸수 있는데 학과가 영문이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을 따로 옮겨서 적어 주셔야 되죠 학과 컨트롤 키 눌러서 영문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 컨트롤 V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 다음 학과가 국문인 것도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는 the average 평균을 구할 건데 표는 학번이 적혀 있는 이 표죠 콤마 필드는 평균을 구할 건데 뭐의 평균을 구할 거냐면 총점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점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이제 조건은 학과가 영문인 걸 먼저 구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그러면 영문과는 298.3이죠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Ctrl C, B에서 빼기 Ctrl V를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이 보기 편하니까 수식 입력줄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건만 변경하시면 되죠 학과를 국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분이 점수가 높으면 양수가 나오고, 국문이 점수가 높으면 음수가 나오죠 근데 항상 양수가 나오게 하고 싶다면 앞에다가 abs 를 붙여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맨 뒤에 가로만 닫아 주시면 되죠 dmax로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는 dmax. 네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해주시고, 콤마. 뭐의 최대값이냐면 총점의 최대값이니까 총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콤마. 빠는 국문과니까, 학과 국문을 블럭 씌우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그럼 국문과 중에서는 398점이 가장 높은 점수죠. i 민으로 최저점을 구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표전체를 범위 씌우시고 콤마 총점의 최저점이죠. 콤마 과는 국문과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럼 국문가에서 가장 최저점은 198점이 맞죠?